안녕하세요, 꿀보름딸입니다 그리고 세븐에서 꿀보름딸과 함께 콜라보로 커스텀 티셔츠를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. 아이패드로 이렇게 디자인을 일단 시안해주고요. 그리고 세븐도 몸이 지 푸우고. 응. Mm. 온다 온다 나다 온다 저 하긴 했는데 <웃음> 하면서도 민망하면서도 할건다 하네요. 디자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여기 보시면 제가 꿀보름 딸이고 2023년이 개묘년이잖아요 네. 근데 마침 그리고세븐에서 토끼를 맞아요. 디자인을 했어요. 음.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문스타와 그리고세븐 어. 이렇게. 예. 같이, 저희 꿀을, 꿀을 퍼먹고 있는 토끼로. 그 보름달에 그 잔뜩 흘러나오는 꿀을 꿀. 그리고 쌤븐 토끼가 네. 이렇게 퍼먹고 앉아있는 <웃음> 이런 귀여운. 요, 지금 혀낼름한 거, 요거 표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까! 이 유튜버야. 어, 혜이 씨는 어떠셨어요, 오늘?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음. 솔직히 단시간 안에 이렇게 좀잘 뽑아내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네. 좋네요 또 이렇게 먼길 와줬는데 네. 또 만족해하시니까 네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네 그